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돼. 이지긋지긋한 SCCP 전화 나갔다. 아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난 언제 나가는 거야? 야흥막야내몸 안에 있는 SCCP야. 야 얘기 좀 해보자야. 나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야. 나갔구나 나갔어 나갔어 내몸 안에 없어 어 뭐야 지 맘대로 나갔다가 들어와? 내가 무슨 편의점이야? 뭐야 얘는 진짜 아니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될거 아니냐고 진짜 아화나 아, 진짜 큰일 났어요 비싼 비싼 문 열어주세요 비싼 아 무슨 일이야 아저자자 자, 자, 가만요 후 저리 가자 저리 가자 아 으씨 감사합니다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요 좋았어 계획대로 잘리가고 있어 <웃음> 야 어디 있어? 아 진짜 어디는 에이 모르겠다. 테! 아 콧구멍 들어갔네. 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야겠다. 이거 뭐야? 아 어디 있는 거지? 야 이거 열로 들어가 볼까? 야 계획을 짜야 될거 아니야. 어못 내려 내게 어, 뭐야? 어 누, 누가 있는데? 어 잠깐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고봉이는 아주 멍청해 나를 너무 믿고 있지 내가 진짜 자기 편인 줄 알고 있다고 <웃음> 진짜? 허! 어, 바보 똥 멍청이 저 사다라는 <웃음> 저 끝판에 버리는 거야 알지? <웃음> 저똥 멍청이를 이용해서 SCP 재단을 파괴하고 우리는 탈출하는 거야 <웃음> <웃음> 뭐야? 날 이용해서 탈출한가고으 진짜 화난다 화나 진짜 <웃음> 이내몸 안에 있던 게205 니들 진짜 나가 가만 안뒀 거야 그리고 똥멍청이를 지금 몇번째 불러대는 거야 아! 나똥청이 아니거든 어, 짜증나 진짜 난쟤 탈출할 거야 니들 똑바로 봐 아, 아, 아, 드디어 까지 왔다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돼이지긋지긋한 s c p 져나 나간다 간다 와 야! 와가 냐오! 쇼! 호! 쪼! 우어! 뭐! 냐오! 어? 어? 어? 뭐야? 빨리 들어가! 뭐야? SCP-012? 으이 녀석! 넌날 막을 수가 없어! 어 빨리 들어가! 어어! 어! 안돼! 안돼! 어! 코! 내 코! 내잡아 코! 내 코! 내 코! 내 코! 내 코!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빨리 도망가야 시간 없어 아, 아 뭐야 이거 또 S4야 531? 뭐야 니도 괴롭혀 왜 나래 지금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와와와303와 이제는 아주 그냥 때로 몰려와서 날 괴롭히는구나 니들이 그래 그래도 나는 나는 빠져나간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내가 봤던 건데? 거공이 우와 와 여기는 처음이야 어? 아름답다 나한테도 이런 방 있었으면 아저깐 이럴 때가 이제 빨리 나가지 빨리 나가지 빨리 가지어 뭐야 이번엔 뭐야 와 공구리 날맞겠다고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잇차 근데 공구리 어디있냐고 으아 뭐야 뭐야 공구리 공구리 초청하다 초청하 얘를 또 외우고 있어 저리 가 저리 가와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하하하하 갈치여 어이 이저�가줄넘와 이건 뭐야 이거 오오와 그만 빼라 그만 빼어오야야야야야야 밀지마!!! 밀지마야 ㅠ 어, 좋았어 좋았어 빠빠도망가조조조조 조조도 어들려들나 잡아먹으려고 래 하하 야어 잠깐만 공또 나타난거 아니겠지 어, 어, 이쪽으로 이쪽 이쪽 아이 더럽게 뽀뽀 아나 SCP 최초 뽀뽀자가 됐네 진짜 아아!! 헉! 엑질삼 땅고기 땅고기 눈 보자 눈 보자 나 보고있어 아아 빨리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 아 더러워 진짜 야 303! 너나 좋아하지 진짜 땅고기 땅고기 땅고기 땅고기 땅고기 눈만 쳐다보면 돼 눈만 쳐다보면 돼 눈만 쳐다보면 돼 그래 뭐 꺾지마 꺾지마 꺾지마 꺾지마 어디야? 오! 어? 어? 미안 미안 어? 어! 어?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됐나? 됐겠지? 어? 어 씨! 쫓아와! 야! 야! 쫓아와! 와! 잘라졌다! 아싸! 며 아싸! 아! 공물를 공부를 쫓아다공물에쫓아다 뭐야 이 플러비거 저리 가! 어, 아야, 아야, 아야 러 저리 안 가?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저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다리다리다리 와! 어리네 조심해, 조심해. 여기 들다타 죽을 것 같아. 뭐 어, 조심, 조심, 조심.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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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내 생일 지났거든 아 이거 고아얘 진짜 그만 쫄쳐다녀 사생배같은 K8버섯 미안 미안 어째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네. 아 진짜 저리가 너왜 이렇게 괴롭혀 나를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얘는 뭐야 또 SCP 어 올드맨 올드맨 올드맨 아 겁나 추천한데 올드맨 아 무서워 얘 진짜 무서워 쫓아오지 아, 마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부탁, 뭐야 이거위로또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왜길왜오오내 몸이 이상해 와와 뭐야 얘 뭐야 야야야리 그만 좀해너 진짜 아 짜증나 어얘뭐우어아 아, 됐다 여기 또 뭐지 뭐야 이신체 무셔, 무셔, 무셔, 무셔. <웃음> 아, 아, 그만아, 이제 너. 나 아, 진짜 한길점에 다 달았다, 너. 아, 진짜. 이쪽! 오케이! 됐고. 아, 이거 이제 뭐야? 파쿠라 자란 거야? 아! 아! 어떻게! 어떻게! 이때다, 이때다, 이때다, 이때다, 쉽다! 빠밤 됐다. 얘또 뭐야? 178왜 그랬어? 너희들이. 아, 변기똥 한번 싸주고. <웃음> 아우, 금강산도 똥구경이라고 그랬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많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이것들아. 왜 이렇게 내 괴롭히는 거야.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나도 나, 오지 마, 나도 오지 마. 다 왔다, 다 왔다. 아싸벼, 다 왔다. 아싸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조이스토리, 조이스토리, 그 병정들 하자. 아,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잘했다, 잘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들음들음들음들어! 뭐? 이케아 괴물! 아 상공국파 이것들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간다 간다! 아나 진짜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 도망가야 되는 거야! 나 무서죽겠네! 가자! 문이 어디에 문이 문 문이 어디에야씨? 아문문문문 문, 문, 문, 문! 와 이케아 이케아 진짜 너무 싫어! 아 내일부터 너 침대 바꾼다 나 에스 침대로! 아잘 갔다! 아, 과 과학이야 침대는! 아얘 뭐야 얘 뭐야? 어, 쟤 뭐야?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저길로 말고, 여기로 가야겠다. 점프! 하고, 점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어찌! 아주 사람은 머리를 쉬어야 돼. 어, 뭐야, 이거. 178? 뭐야, 괴물, 어? 선글라스 끼면, 괴물들이 나타나고, 선글라스 벗으면, 사라지고, 다시 끼면, 와, 여기있고, 벗으면, 와, 뭐야. 여기있고, 벗으면, 여기있고, 여기있고, 저기있고, 여기있고, 저기있고, 여기있냐? 참 신기하네 와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야공사고 그래 공사고와공사고주차다와공사고 공사고 공사고 멋지게 생겼는데 하하하 농막하는 센스 자나 먼저 갈게 좋았어 좋았어 야다나오오 뭐야 파이어 파이어 맨앗 아, 뜨거 아 뜨거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아저 겨울에 만나요 겨울에 만나요 추워요 뜨거요, 뜨거요. 일사얘또 뭐야? 어? 이건 뭐지? 방독면? <목소리> 오, 뭐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지 뭐지 뭐지 어어어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와와 이거 뭐야? 무슨 방이야? 이거 와! 나가 na, 나가 나나나 와! 아 걸렸다! <목소리> 걸렸 걸렸다!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걸렸어아 나가 나가 나나 어떻게 어게왜 자? 조심 조심 조심 조심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아 따가 아이 뭐야 낚시야 아 따가 따가 간다 육팔이가 다리가 되어졌구나 간다 씨아 오케이 살았어 오케이. 아 조이치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s c p 1 5 6의 금고 이것도 뭐야 아미끄럼틀린가 <웃음> 뭐야 뭐아 감정이거라아 큰일날 뻔해와 손가락 손가락 와아 손가락이 더 잡아당겨 잡아당기다 잡아당 아싸 왔다 이것또 뭐야 하하하 <웃음> 아 어디로 아 손가락 저리가 와아 온다, 온다 손가락 온다 손가락 온다 손가락 온다 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러스 물그러스 와이 개볼들은 뭐야 끔찍하다 진짜 와와 들어 진짜 니들 진짜 쫓아오지 쫓마 진짜 나진 성질 안 좋아 저리 가라고 너왜 이렇게 쫓아와 아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문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와001 SCP 001 문을 지키는 자 너만 지나가면 날 탈출할 수 있어